가오시다 시즌 10 시작이다 배워봤네? 뭐야 누가 자른 거야? 아아와이뭔 데미지 이러냐 얘? 아. 아. 코테님. 아. 테 아. 아. 마저 들고 아. 는데 아. 아. 신 아. 아. 아. 네 되나? 아안될것 같은데. 아내 방어력 아니라서 데미지 너무 세게 들어와. 너무 박스에 들어가. 지금 바로 올라오는 거 보세요. 빠질 빠주, 빠질라고? 루신 탑만 보는 거 보소. 이거 두 캠, 프 캠프, 캠프 두개 돌고. 와, 이거 라인 어떡하냐. 이 타이밍이 이래리 진짜 빡두거든요. 야, 접수 안 찍혀. 다라나 되게 나는데 하지 말자. 나이스 우리 팀 역시 우리 칠레 때 칠레 차 주가 주가 주가 주가 아카리도 죽었어. 왜 어떻게 맞췄어? 가운데 너무 아까운데 살아가주나? 나이스 오히려 이득 나이스 우리팀 지렸다 우리팀 바텀 버스 게임 탑은 그냥 버스 타는 게임 와 W인가? Q? 여기 안돼 우리 바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되냥다나다나이스잘끊었다나짜잘끊었다되나요나나요나이스나 아, 그럼 풀... 어머나, 이건데... 야, 나이스... 뭐야? 이거 뭐야?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데? 나이스... 뭐야? 우리 팀... 야, 우리 팀 답이죠? 요팀 반칙쟁이 뭐야 이다 저격수야? 이게 카카오가 어? 깨요. 어 형, 어디 가요? 아, 어떡해요, 이걸. 아니, 어떡해, 이러면. 왜 아무도 안 봐줘요, 이거. 아. 여기 이렇게 좁은 데서 하면 되나, 이거? 나이스, 오히려 이거. Cái n i c e 나 끝났다 나이스나이스가우시다 나이 나이 내가 공칠. 아 그냥 전마 마우클 레드스 이렇게까지 쫓 필요 없는데. 어? 어라? 와못 맞췄어. 수도란 일 없어서 하고 싶은데 자국값으로 쳇치는 거안 돼요. 바쁘네. k a t a 키게겜 나이스 나이스 큐샷 지렸다 이렇게 미쳤다 루시안 들고 이렇게 가면 안될텐데 나중에 힘 빠질텐데 진짜 어 아, 플래시 민신데 그냥 신발이라서 지금 싸우면 무조건 이기거든 궁다뚫기 맞지 않는 상 아양 아야. 그 반칙. 반칙쟁이. 반칙쟁이. 나이스. 대단아 아, 키아나. 자꾸게 올라와. 제 아, 짱형이네? 하이. 해위. 아, 진짜 어림도 없네 진짜. 아나 이코인데. 이코, 입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졌다리, 지렸다리 와우. 뭐하되요? 뭐하되요? 아니 만나킬 과자 영임 내가잘 큰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쭈구리 쭈구리 그럴 수 있어 되나? 먼 들어가봐 여기 크림몬 크림몬님이네 경치 지민 놓친거 같죠 한마리 아 이걸 와 존, 거 미쳤는데 그냥. 아 이거 동선 개 개소네. 와 이게 왜안 맞아? 와 컷. 컷. 멘탈 살짝 약해 보이며 여기 근데 저형 멘탈 나갈만 해 내가 저 형이었으면 멘탈 많이 나갔어 갔다옵시다 일단 갔다 온게 맞아요,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이제부터 야수호 원콤이다. 클레드 야수 정도면 손싸움이긴 한데, 그래도 클레드가 살짝 유리해. 버티아 시향 갈수록 야수호가 이겨요. 초반에 이기다가. 초반에 클레드가 이기다가, 시향 갈수록 야수호가 이겨. 1코어부터. 야수호가, 이거, 이게 또 다이브가 안 되는 챔프 중에 하나야. 안 되지. 저게 안 돼, 챔프가. 상대가 더티하면은, 저는, 포탑 뜯으면 돼요. 다음 턴에 또, 뭐냐, 더티하고 집 갈라 그러면, 바로 라인 밀고 포탑, 아, 포탑 아, 뜯으면 되거든. 챔감 아, 나이스. 이거 너무 나이스. 그 그렇죠. 노린거죠 장인들은 다해 클레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정전. 나이스 게임 터졌어 계속 더뒤죠 나이스 우리 팀, 나이스 서른, 지지 다이아 삼오 점.